자기가 신곡 버터를 들고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. 아, 아니, 형들, 뭐잘 못할라서 저기 우리 어, 그 애가 타르트좀 드시고. 근데, 근데 이거 정국이가 만든 어? 이거 이모티콘이에요. 아? 아, 아, 아 맞아요. 이거 맞아요, 맞아요. 저한테 저작권 네, 안드세요 공식적으로 얘기하세요, 정국 씨. 덕빈님 저작권 주세요. 드실 분. 왜? 나와 어, 나 배불러. 얘가 아니, 얘가 이걸 그다 근데 어, 전화 저저저저 이제 저거 아니다. 예. 그나저나. <웃음> 네. 그 <웃음> <웃음> 아, 다들 원하잖아요 지금 극작성에 게 하기를 아, 해봐봐요 그나저나 네. 아까부터 여기에 있던 이건 뭐죠? 어? 이거 젠가 아닌가요? <웃음> 혹시 저희가 이걸 로 뭐하나요? 이것은 젠가...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여러분들 <웃음> 젠가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미션이 자켓 있으니까 그거 뽑으면서 하면 돼요 예. <웃음> 버터과자 10초 안에 먹고 어, 휘파람 불기 버터과자 여기 있습니다 아, 저, 야 이건 아저 다이어트 하는데야. 박해요? 광고자예요. 십구팔칠육오사삼일등, 야 실패. 했어아 아, 탈락 미션을 아, 진행하게 되네 다음 과정 스케줄에서 멤버들에게 개인 카드로 밤 쓰고, 쓰고 인증하기. 기사 하나만 부탁드립니다. 아, <웃음> 조장 조장 논란. 방탄소년단 <웃음> 젠가 조작. 자, 렛츠고 좀 네, 하는데? 오. 오. 오. 근데 너 불안했다. 미스터요 버터에서 좋아하는 가사를 한글로 표현한다면? 아 나만 뭐, 무슨? g 아 한글이 아니구나. 종이 뽑기 통에서 뽑은 버전으로 안무 추 근데 여기 안무 추 공간이 됐나요? 되죠 카리스마 있게 한번 쳐주세요 카리스마요? 하나 둘셋네스무 하나 더 뽑아야겠다 네알겠 느끼하게, 느끼하게 버터같이, 버터같이 5, 6, 7, 8 느끼했다 <웃음> 넘어가자 어? 아. 본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의 파트 따라해보기 너 뭐냐? 얼마? <웃음> 아 k 스 t a r Rockstar. 스 o c k s t a r Rockstar. r o c 마 s t a r Rockstar. Rockstar. r o c k s t a t a t a r t a t r o t a r r o o 이 방송 제가 네. 끄도록 하겠습니다 추가! 네. 정국이 전국, 잘하잖아요 마아하네 한우? 한우 먹고 싶 아, 아, 카메라 가까이 와서 아이콘트 5시. 5 4 3 <laughs> <0 .7 웃음> 0.6, 0.5, 0.4. 오케이. 와. 10초 동안 버튼노래 10? 소개해 줄게요. 10, 9, 8, 7, 6, 5, 6 5 4. 는요 3, 2, 1 1전 노래입니다. 1 1 0 0 9 19 오토와 관련된 와 어, 와, 근데 와. 가르쳐도 적혀있죠, V앱을 한다고 합니다 아 지금. 축하드립니다, 역시 V를 그러니까, 예를 그러니까, 그러니까, 들어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니까 제가 트위터로 한번 V앱입니다, 가르치가 없죠 EX가 예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. x 가 무슨 뜻이냐면 인터넷 X라는 뜻이에요 아, 아, 인터넷 사실 인터넷 아이로 시작하는 건데 트위터로 소신 바로, 소신 바로 당신이야, 당신 이런 건못 넘어요, 나 그냥 인터넷 이번티콘이 E예요 자, 여러분 제가 트위터로 인정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사랑하죠 아미들도 따라할 수 있는 바타 표정 만들기 상큼하게 해주세요 자 실패 형 잠시만 따라 진짜 손톱 이거 먹는 거야 지금 야, 이거 걸렸습니다 다음, 야, 걸렸습니다 다음 촬영 스케줄에서 멤버들에게 개인 카드로 뭐 하는 거야 이거 했잖아 했잖 돌아오는 <웃음> 거야? 돌아오는 거야? 벌칙은 돌아오 아, 태형이. 와, 태형이. 야, 나 아니냐. 태형이었어, 태형이었어. 아미의 못단하시네. 마음을 훔쳐라. 캡처 타임 세 가지, 3초. 3초. 하나, 둘, 셋. 착 1, 하나, 둘, 셋. 1, 2, 하나, 둘, 셋. 착하. 오케이. 오케이. 자, 얘들아, 자연스럽게 댓글 반응 확인해야 돼. 태형 오빠, 밥 아저씨 같아요. 자, <웃음> <웃음> 오늘은? 아, 멋있네. <웃음> 그러니까. 어린이들은. 그러니까. <웃음> 남준이가 버터로 이행시 하면서 마무리 하자. 와, 좋다. 마무리 좋다. 버 와. 버터. 터. 터진다.